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고입니다 일전에 배틀그라운드4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배틀그라운드의 카카오 서비스를 하루 앞둔 지금 배틀그라운드 카카오 서버와 스팀 서버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4일자 배틀그라운드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앞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카카오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명하는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발표에는 게임성을 해치지 않을 유료 아이템을 넣지 않겠다. PC방 관련 서비스도 어떻게 하겠다. 대회도 카카오 측에서 운영을 하겠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공개되었는데요. 이중에서 카카오와 스팀 서버를 합쳐서 운영하겠다는 발표가 있던 직후부터 많은 유저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있는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한 극단적인 유저들도 나타났었죠. 카카오와 블루홀이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간담회 이후 많은 의견들을 모니터링하여 현재 배틀그라운드에 범람하고 있는 핵과 부정행위들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유저들이 배틀그라운드를 클린하게 분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최종적으로 분리하여 서비스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단 14일 내일부터 진행되는 카카오 서버는 솔로 플레이만 가능하며 듀오와 스쿼드는 테스트를 거친 뒤 12월 중순 이후부터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카카오가 만약 스팀과 서버를 나눠서 하게 된다면 과연 현재 스팀 서버를 굳이 버리고 카카오 서버를 이용하는 유저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한 핵 유저들이 스팀과 다른 회원가입 서비스 때문에 확실하게 줄어들 것인가 아예 서버를 나눠버렸는데 지역락이 정말 걸리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배틀그라운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미 게임을 구입한 유저들은 상당합니다. 애초에 게임을 구매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PC방에서 나눠주는 불법 무료 계정을 사용하는 유저들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스팀 서버는 동시 접속자 200만이라는 엄청난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매치 찾는 시간이 10초 이상 걸리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카카오 서버의 오픈빨이 사라지고 나면 스팀에서 구매한 유저들이 굳이 카카오 서버를 이용할 메리트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2.0 패치 전 악마같은 히오스의 매칭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된다면 스팀지역락을 당연하게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에 넥슨에서 서비스되는 스팀 게임 배틀라이트라는 게임은 최근 프리투플레이로 게임을 전향한과 동시에 넥슨에서 국내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틀라이트는 정말 아무런 외부의 영향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가 갈리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넥슨에서 배틀라이트를 가져가면서 스팀에 지역락을 걸었습니다 뭐 이번 경우에는 애초에 스팀 유저들도 적은 편이었으며 확실히 국내 유저들을 꽉 잡기 위해서 이루어진 비즈니스적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위에서 걱정했던 두가지 의견이 서로 맞물리게 됩니다. 거액을 투자한 카카오인 만큼 어찌되었든 간 투자한 금액 이상만큼을 뽑아야 하는게 기업입니다. 하지만 유저들의 반발로 인해 캐시 아이템도 쉽게 유도를 하기도 어려우며 심지어 캐시 아이템으로 유저들의 현질을 유도했다고 쳐도 사람들은 스팀이라는 좋은 대피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포지션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가 욕을 먹더라도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지역락입니다 물론 지역락이 걸리더라도 상점에서 더이상 구매만 불가능할 뿐 기존에 구매하였던 유저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연유들로 실적이 저조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경우도 어느정도 생각해봐야하며 사실상 이번 서버 통합 이야기도 말을 한번 번복한 셈이죠. 그리고 핵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 한본서버나 아시아서버들의 핵유저들을 90%가 중국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수의 핵쟁이들은 중국계정들이죠. 어느 중국인이 미쳤다고 스팀에서 잘 쓰고 있는 핵을 명의까지 구입해가면서 카카오로 넘어올지 생각이 됩니다 뭐 유일한 카카오 서버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뭐 일단 서버를 나눈 셈이니 셧다운제 등등 많은 한국의 법들이 카카오 서버에 적용될 예정일 겁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배틀그라운드의 PC방 프리미엄 혜택도 너무 적게 들어가면 메리티를 느끼지 못한 PC방 업주들은 구매를 고민할 것이고 또 너무 혜택을 주면 유저들의 반발심이 커지겠지만 서버를 나눠놨으니 통합시절 의견보단 유저들이 덜 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검은사막이라는 게임도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최근 또 검은사막의 문제가 터지면서 삐걱삐걱거리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배틀그라운드의 카카오 서비스 정말 두눈 부릅 뜨고 한 것만 걸려라 라는 심정으로 플레이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히 차하면 스팀으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지역락 걸리기 전에 빨리 빨리빨리 빨리 배그 사드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